레로네네 그러면 쓰리까지 그냥 둘 중재해봐 중재 아 예쁘다 아 예쁘다. 나 예쁘다. 있을까요? 아, 자. 자. 자. 자. 자, 자. 자, 자. 자 금네 아 멋지다. 아 이게 여기 조절하기 2 단계로 네. 되어 있네. 네네네. 안에 안 입히실 때는 안쪽으로 누려가지고 네. 하면 조가지고요. 버튼이 두 개가 있네. 보다. 자, 보라 보라 보. 와 아, 아, 이거다 따뜻하겠는데? 덥겠는데? 짜잔 지 대학생 같지? 제렇돌아다니돌아다니나가없어어가어 <웃음> <웃음> 나로중지야 애지 왜 그래? 중지없으니중 중지 없어서? 중주야, 일나고 패딩 입히는 느 네, 맞아이 어... 위에 패딩하고. 이거 봐, 중지 봐귀엽지 아, 아빠 중지 봐봐. <웃음> 아니, 무슨. 그래, 같 그래. 크리스마스. 분위기 야, 너 예쁜데?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하나 더 입을까요? 둘째가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완전 달라보이지, 얘가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렇게 해서 누드 같지 아 이따 막안입는요안 입고 다해서 컬러 쁘다 컬러가 쁘네어 컬러가 쁘다쁘다다쁘다쁘다 이렇게 하셔 <해야 돼. 웃음> 어때 예쁘지? 음, 너무 예뻐. <웃음> <웃음> 자, 신고마이이 안 음. 하